영생을 위한 삶.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 나름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란 하루하루 사는 것을 말하고, 생애는 일생의 삶, 일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영생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일생이 아니오,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애 노정에, 생애 노정을 영생에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해야 하는 것이 생애의 책임입니다. 또 일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연결시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라는 것은 나날들이 연결된 것입니다. 생애의 가치적인 내용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생애를 다 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삶의 날들이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잘 사는 것은 생애의 모든 노정을 대표할 수 있는 나날들을 뜨릿게 보내는 생활입니다. 오늘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생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기억의 날입니다. 잘 산다 하게 되면 생애 노정에 있어서 반드시 제일 가치있게 사는 날일 것입니다. 가치있게 산 날이 있다면 생애에서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주 아 제가 이 내용을 이게 제가 많이 좀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내려와서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 내용을 아왜 읽어드렸냐면 아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 이제 박종호 회장님 댁에 갔는데 박종호 회장님 그 자녀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달라고 아, 하시더라고 해가지고 아니 네 말을 했습니다 니네 말을 했는데 이정이 장이 나왔습니다 이 장이 나와서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먼저 식구님들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전번에 사실은 이제 미국에 가는 것이 총장님께서 저에게 미국을 갔다 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100%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 왕, 왕님이 이제 또그 외롭게, 아, 여러 가지 어, 행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총회장님이 뭐고거 총회장님께서 오랫동안 미국에 머물리셔서 갈수 없는 사정이 되었고 식구님들이 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사를 맞을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갈수 있는 식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 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 미국에 가면서 아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지만 아, 어떻든 간에 아, 생각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바쁜 일정을 보내으로 말미암아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아, 뜻을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아, 그 ppt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뭐 말씀이 아, 말씀이 주를 한게 아니라 이제 이제까지 갔다 왔던 일정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이미 말씀했지만 참 총회장님이 안 계시는 그 공간이 상당히 미국에서는 상당히 크지요. 여러 가지 음. 한국의 대륙 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아 아버님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가지 못하는 것이 왕님으로 봐서도 굉장히 그 사실은 빈자리가 큰 곳이 바로 지금 이번에 1014 행사죠. 그래서 제가 지난 15일 동안 겪었던 일들을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일정을 좀 갖고자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일정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관련된 뭐 만나고자 했던 약속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만났던 분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2020년 제4회 1014 철장 자유 축제 이게인데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는 아, 이전에 오셨던 분들하고 또 다른 어떤 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이번에 행사를 참여하며 느낀 것이 뭐냐면. 이 행사에 매해로 갈 때마다 행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사의 질이 상당히 그 좋은 강사들을 통해서 좋은, 좋은 강의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는 저기 지금 저 흑인 되시는 분이 뭐냐면, 미국의 유엔 전 유엔 대사십니다. 전 유엔 대사신데 저분의 강의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훌륭하게. 그 다음에 지금 안경 쓰신 분이 아 작가고 영화 감독인데 저분이 이번에 그 미국에 아, 미국 침투한 공산주의한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저분 말씀에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계신 분이 이제 시민단체 대표신데 이분이 그 우리 본양원에서 왕님 얘기하실 때 같이 동참하셨고 그 다음 이번에는 아 무엇보다 아 일본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포스트, 그 다음에 도쿄타임스, 그 다음에 후지 t v 뭐도쿄 t v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수의 언론사들이 왕님을 취재하러 온 겁니다. 그것은 아베 수상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그 일본 언론들이나 아니면 세계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따가 기사의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런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어, 상당히 그 격이 높은 강의를 통해서 이 미국의 공산주의가 침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 부전 투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아그 아, 그 어떤 뭘까 뭐 단체를 구성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강사들이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연설들을 많이 제가 듣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수준 높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저기 김무수 공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 행사를 통해서 사실 뭐냐면 이전까지 행사에 대해서 미국의 공산주의되고 있다는 얘기 강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 미국의 그 전번의 선거의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성토 그다음에 미국이 실제 공산주의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현 바이든 정부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그다음에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얘기를 아주 가감하게 강의 연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왕님께서 시작하자마자 이게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 행사를 위해 봉사하는 메디컬팀입니다. 의료팀입니다. 의료팀인데 의료팀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직접 기도를 하면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응원하시는 그런 첫 번째 기도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뭐냐면 펜실베니아에 있는 경찰들, 의료팀 그리고 소방관팀 그 다음에 경비를 보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행사 동안에 같이 동참해서 행사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철창축제가 시작이 되면 이제 많은 그, 지금 보니까 많은 그 사회에 있는 그 밴더들, 물건을 파는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이제 큰 축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밴더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그 도구,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뭐 옷, 그 다음에 많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들을 파는 그런 밴더들이 꽉 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결국 뭐냐면 한국팀과 일본팀이 오지 않으니까 오지 않으니까 장사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님께서 제가 네 번을 뵀습니다. 그런데 왕님이 저를 뵐 때마다 김회장잘 오셨어요. 라고 얘기 하시면서 뭐냐면 항상 그 말미에 뭐냐면 한국 식구들과 일본 식구들이 안 와서 너무나 아쉽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식구도 한국 식구들이 몇백 명씩 와가지고 만약에 많이 왔다면 아마 여기가 북적북적 엄청나게 장사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여 더 많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일본 한국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말까 말할까 외로움 그 다음에 아쉬움. 이것이 왕님과 이 미국 식구들에게 꽉차 있어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론 여기 이제 몇 명의 동양인들이 있습니다. 일본 식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식구들도 몇명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본에서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비행기를 어렵게 타고 몇백 명씩 그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왕님을 안아드리고 왕님을 만나서 기쁘겠다는 그런 게 없,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제가 한국 사람으로 가서도 너무 그냥 공허한 거예요. 제가 무슨 힘 있겠습니까? 저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정욱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진영이하고, 김진영하고 이세인데 그세 명이 가가지고, 물론 다른 분이 한 분이 있죠 미리 와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어, 제가 가서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역시 이제, 이제 우리 총회장님이 안 가시니까 그 비어있는 구멍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니까 러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그래서 이날 이제 개막식에 왕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개막식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 다음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도 지금 현재 그 개막식하면서 이제 옷도 팔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파는 벤더들이. 근데 이번에 더 자세히 볼 것은 뭐냐면 왕님이 저 철장을 계속 지니고 다니시는 겁니다. 철장을 놓지 않으시고 행사마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철장을 들고 가요. 근데저 철장이 굉장히 무거워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철장을 들고 계속해서 연설대만 나오고 사시는데 그리고 왕님의 말씀이 워낙 힘이 있으시고 왕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한호를 지르고 그다음에 기립박수를 치고 그리고 왕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제가 볼때 굉장히 의도적이셨던 것 같아요. 저 철장을 가지고 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님을 알리고, 그리고 철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리고 철장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잘가족고 지킨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철장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때 말씀이 이건 이제 그 첫, 이제 사실은 행사의 셋째는 하지만 이때 그 왕님의 말씀은 왕님께서 이 성경을 비유해 가지고 그리고 이왜 철장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평화 평림철해야 되는지를 부르짖는데 이때 많은 참석한 사람들이 한호를 지르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고 아주 대단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런 일날 이제 그 다음 일요일날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봤습니다. 본양으로 예배를 봤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제 예배를 보러 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맨 앞자리 여기 앉았는데, 제가 사진 찍느라고 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아, 일본에서 누가 왔고, 한국에서 누가 왔다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역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꽉 차야 다시는 이제 일본 사람이 꽉 찼다면, 아마 종회장님을 이렇게 세우셔서 인사를 시켜드리고,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을 텐데, 아, 제가 혼자라도 혼자라도 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른 미국 식구들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이제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이 왔다면 여기가 사실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여기 자리가 막꽉 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뒤에 서 있는 식구들도 있지만 상당히 앞에 공간이 많이 안겨 두고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언론사, 일본 언론사에 직접 촬영을 다 합니다. 촬영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기사 난 것을 한번, 어저께 제가 이다상한테 부탁을 해서 두 가지 기사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아, 보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뭐냐, 후지TV에서 나간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의 통일교는 어머니가 아버지 자리에 앉으면서 정반대로 가고 있다. 형진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이 후계자라고 어머니의 인연을 끊고 미국에서 다른 교단인 생취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국민이 악에 대한 무감 악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악이 지배하게 된다. 이건 왕님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날도 트레이드 마크인 황금 소총기를, 그러니까, 어, 소총을 들고, 어, 이 소총의 장총이죠. 장총을 들고 총알 같은 것이 당긴 왕관을 쓰고 연설한 형진씨. 현재의 구통일교회에 그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탄 악마에게 납치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구통일교를 그 나쁘게 만들었다고. 그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다. 구통일교회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어머니는 사탄 악마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형진씨가 설립한 교단은 그 통일기와 마찬가지로 방공산주를 표방하고 총을 가질 권리를 강력히 추장하고 있습니다. 연설 때의 스타일에 대해 형진 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 다쓴 악고투예요. 안에, 안에 하약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총 무기를 가질 권리를 축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군요. 교단 행사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 티셔츠 외에 다양한 총을 판매 그리고 사격 체험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사격하고 있는데 소리가 엄청나요. 그리고 허리에서 속고치는 듯한 충격과 하악냄새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단이 행하고 있는 결혼한 부부를 축복하는 의식영상입니다. 왕님께 지, 직접 성주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가주십시오. 일본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참가자를 앞으로 오도록 제촉하면 형진씨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 구통일교 합동결혼식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교단에 따르면 커플링은 하지 않고 커플링은 매칭입니다. 매칭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신자들에게 그중에는 그, 그 통일교회에서 옮긴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형진 씨가 킹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고 있다. 어머니는 후계자가 아니다. 가장 정당한 상속자가 이쪽 형진 씨인가. 아 합동결혼식에서 그렇습니다. 형진 씨에게 일본에서 종교와 정치관계의 문제시 되고 있음을 찾아가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치인도 종교단체도 아, 종교 분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목사는 정치인과 이야기를 하면 안, 된, 안 된다거나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어머니가 이끄는 구통일계와 헤어진 형진 씨 앞으로도 미국의 정치 관계를 강하게 유지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기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 TBS 여기 TBS 방송국이 우리 한국에도 왔었죠. 협회 그런데 이제 TBS도 카메라 갖고 온 겁니다. 통일교 설립자 문선명 씨 아들 두 명이 주최하는 총기 권리를 옹호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상간에 있는 총기 제조사 부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개최된 행사. 주최한 사람은 고 문선명 씨의 일곱 번째 아들 문영진 씨와 형두 명입니다. 하나님의 가호를 가호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손발로 사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영진 씨는. 2010년 문선명 씨 사후 후계를 둘러싸고 어머니 한 학자 씨와 대립 그가 총재가 되고 미국 펜실니아주의또 다른 교단 생츄어얼리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교단에 따르면 매주 예배에 오는 신자는 약 200명 정도로 세계 6 0개국에 거점이 있다고 합니다. 생츄리 교회는 성경에 적힌 아, 철장이라는 문구를 나이플 AR-15 파악하고 신봉하는 독자적인 교회를 내걸고 있습니다. JNN의 단독 인터뷰에 응한 문신은 총기 소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을, 가, 총을 가질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항상 정부보다 더큰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자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세 차례 지명했어요. 내가 후계자임, 후계자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 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단자가 되어 아버지의 위협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통일교회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통일교회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바라던 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행사 개의식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분도 인사로서 등단했다. 총기 소지 권리 옹호와 반동성애로 둘러싸고 일 보수 중에 주장이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자세를 밝힌 뒤 종교계에 의하는 정치에 관한 행동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기독교는 정치 문제에 대해 더 강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주당 측은 기독교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일본에서 는일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그 통일계와 정치 관계나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의 구그 통일계와 주장에 대해 원칙과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TBS의 기사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언론들은 자파 언론들입니다. 그런데 왕님의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파 쪽으로 왕님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이들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언론사들이 왔는데 왕님을 보면서 총기의 자율성,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그 다음에 나는 문선명 총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내가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라는 것을 이 언론들에게 모두 밝히시는 내용을 그대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때도 1시간 20분 정도를 강의를 하시는데, 이 총기를 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총기를 들고 강의를 하시면서 여기에 그 아까 왔던 아 유명한 그 강사들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왕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대단한 연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 왕님이 자신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연사들이 감독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끝날,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패스터 쿡이죠. 쿡 목사가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 근처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RV죠. 그 이제 자동차 집. 자기 자동차 집을 그 아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로 전화가 와서 꼭 참석을 좀 자기 집에 자기가 고기 만들어줄 테니 고기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영이 데리고 그 진영이가 우리 저 예의학원 사이 3세 3세면 3세 3세인데 얘가 이번에 운전을 한 운전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풀로 한 3, 4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돌아가는 것까지 하면 4일 5일 정도로 는데 얘는 얘가 그러더라고 요 진영이가 자기는 운전을 밤에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적응이 돼 있어서 너무너무 운전하기 좋대요 얘는. 그래가지고 너무 제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넘어십시오 그, 다음 장 넘겨보시죠. 그래서, 어, 쿵 목사가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행사가 마지막에 진행이 되는 날, 어, 왕비님께 제가 이제 사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왕비님, 저희가 그, 제가 한국에서 평화군 평화 경찰 티셔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님께좀 말씀드려서, 서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왕비님께서 아 그거 문제없어요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냐면 거절하시면 어떨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비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왕님이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있다가 행사 끝나 시면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가 밤 8시 정도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터미 건에 이제 그 이제 국지님그 사무실에 갔더니 회의라고 계시는 거예요. 회의라고 계시는데어 인사들이 갔더니 거기 저녁이 저희들 저녁을 먹었는데 또 박종 회장하고 저녁 또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제 어 이제 왕비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왕비님께서아 저기 내가 지금 얘기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의 중에. 그래 가지고 제가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어왕비님께서 회의를 하시는 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올 행사에 대해 평가를 하고 계신 중에, 아, 왕님이 이제 가운데 앉아 계시니까 왕님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지금 저 티셔츠 가져왔다고 하니까 왕님이 아주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님이 피곤하신 차에, 피곤하셨었어요. 그까그 그러니까 회의를 빠져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신 차에 왕비님이 딱 가가지고 좀 나오셔가지고 이거 해주니까 왕님이 그냥 더벅더벅 잘 나오셔가지고 바로 서명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해 주시자마자 내가 좀 피곤하니까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사인해 주려고 요구하실 때 사실 상당히 이제 피로하시고 피곤하신 상황 속에서 나오기가 힘드셨는데 왕이빈이 그 이제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나오시게 해 가지고 사인 받고 그리고 이제 왕비님이 왕님하고아 이제 너무 좀 내가 피곤하니까 집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회에서 나오셨다고요. 왜냐하면 거의 참석했던 그 연사들하고 모여 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 그 집회 마주 성공적 끝나다 이런 얘기 를 하고 계신데 왕님하고 왕님은 이미 이제 좀 힘드셨던 상황이죠. 육체적으로 그러신데 그걸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없으셨는데 저거 사인하시면서 이제 빠져 나오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쳐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 왕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기쁘게 이제 여기다가. 사인을 두 군데 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마이너스에. 사인을 <웃음> 찍어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뭐, 윤시 건사님이 저한테 최촉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꼭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해가지고, 아, 저 부담이 많이 됐어요. 저 가져가면서, 뭐, 저걸 꼭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민했는데, 왕비님과 왕님이 그걸 기꺼이 해주시니까, 우리 윤시건사님에게 제가 약속한 걸, 약속을 지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저기 철장 마크 저기 평화 평화 마크를 사실 안 새겼었는데 또윤시현 검사님께 저거 새겨야 된다고 저거 새겨야 된다래 고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셔 가지고 저 새겨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제가 펜실베니에서는 양파님 사모님 댁에 머물렀는데 양파님 사모도 하나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패션쇼를 했어요 패션쇼를 박정욱 회장님하고 여기 사진안 나왔는데 그냥 앞뒤로 찍어가지고 막 패션쇼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이걸 입고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왕님이 입했다던 것은 역사적인 것이고 이 평화, 평화경찰국제반범단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사진 넘겨보시바랍니다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이제 테네시로 이동을 끝나고 아니 이, 사실 이 전에 아, 이 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가 아, 없네요. 지금 현재 그 저기 그 막판에 아 그리고 테네시로 가면서 테네시까지 이동을 하는 시간이 아, 사실은 저기 필라델피에서 한 열세 시간 정도 걸려요. 열세 시간인데. 축복 시, 아, 축복, 아, 그, 저, 저, 패턴을 수용하는데, 가을 풍경을 찍었습니다. 가을 풍경을. 아, 전으로 한번봅 가을 풍 전으로 한번봅시 전으로 더. 예, 이렇게 이제 가을의 풍경이 아주 필라 대표 펜실베 꽉 찼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 가는데, 제가 왕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일정을 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장님도 항상 보고를 하시니까, 왕비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테너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식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 일정 일정을 왕님과 왕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 모든 일정은 제 개인적으로 간게 아닙니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안 들어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따가 나오는데 저희가 세 군데 관광지로 갑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갑니다. 이건 전부 다 복을 드리고, 왕계 복을 드리고, 이 왕민이 복을 드리니까, 왜 갔냐면, 저는 나이라고, 그 많이 갔는데, 그, 저기, 조정인, 조, 조정인 훈사님하고, 박, 어, 박종 회장님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 어, 진영이가 운전해가지고, 근처니까,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야가라 폭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네시 동안도 가을 풍경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걸 제가 찍어봤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죠. 너무 아름답죠? 네.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가을의 풍경이 그냥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나 좋은 계절에, 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식구들, 일본 식구들이 갔다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지금 전 사진 아니전 사진, 여기 앞에 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밥을 사가지 사, 지사 아, 먹지 않고, 거기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그 공원에 앉아가지고, 이 가을의 풍경을 느끼면서 김치 싸가고, 뭐, 뭐 싸가고, 거기 앉아가지고 맛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고 싶을 것 같으셔가지고, 사진을 안 넣었습니다. 그걸. <웃음> 예, 그다음 다음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냐면 왕님께서 이제 테네시에 도착을 했는데 왕님께서 꼭 가보라고 하는 몇 군데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인 게이 스모키 마운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냐면 스모키 마운틴은 그그 산은 어, 스모키 마운틴은 그 테네시에 있는 산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명, 명산이고.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10대 관광지 들만큼 유명한 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번에 가려고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왕비님 보고 드렸더니 꼭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모키 마운틴을 했는데 그 저기 총회장님하고 전에 왕님 오셨을 때 제가 올라오면 느낀 게 뭐냐면 그 순천에 있을 때 왕님 오셨을 때 지리산을 같이 한번 갔었어요. 왕님 오시고. 그런데 왕님하고모셨을때그 갔던 지리산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게 한국인지 미국의 스모키 산인지 아니면 지리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어요. 그래갖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지리산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 저기 통제 갔다 오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아까 좀 전으로 전사들을 보이시어요. 전사들. 예. 쭉 올라가가지고 계속 이런 길이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계속. 이렇게 정상에서, 정상면제 단풍이 엄청나게 예쁘게 들었죠. 스모트 마운틴. 스모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안개 사냥 뜻입니다. 안개. 안개는 뜻이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다음. 예, 네. 네,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 난 미국 사람들 등산을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꽉 쳤어요 이쪽 미국 사람들. 그다음에 제일 정상에서 스모키 마운트 가장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스모키 마운트. 죄송합니다, 저만 갔다 와서. <웃음> 나중에 이제 식구님들도 같이 가실 거라 고 믿습니다. 예예, 내년에, 예, 내년에 가시고 스모키 마운트에 가시고 노아의 방주도 가시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운트를 가지고 해포를 풀고 등산도 하고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엄청나요 이 노아의 방주 총리자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오셨죠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기독교 선전하지 않아도 이걸 방문을 하게 되면 아 이게 노아의 방주가 실적으로 있었구나 하나님이 홍수심판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물로 미국의 학자들이 그대로 연출해 는 겁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그 노아가 어떻게 동물들을 실었고, 어떻게 먹이를 주었고, 어떻게 층을 만들어서 그 40일 홍수 기간을 견뎌냈는지를 각주로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딘지 하면 테네시로 가는 길에 켄터키라고는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예, 네, 켄터키 프라이 드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 입례다 신례를 그 당시에 노아 시대의 것을 그대로 반영시킨 게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나무가 무슨 나무냐? 전나무, 전나무 소나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내부가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실물처럼 노아의 형태를 노아의 방주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이제 넘겨 동물들 어떻게 보관했는지 보관한 내용들 음. 그리고 실물로 다알았습니다그음에 어떻게 피딩 음식을 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동물을 실었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니면 어떤 사회 사람이라도 켄터키, 테네시아 가면 반드시 봐야 할 코스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음. 제가, 음. 이렇게, 이게 노아입니다. 음. 노아를 이렇게 실물처럼 만들어가지고. 동물들. 가은 모습, 뭘. 뭐. 그래가지고, 노아가 어떻게 그렸는지. 예. 과부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웃음> 야, 저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진짜 기독교 국가다.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를 와 보면 아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뭐랄까 존엄해지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다음 어 이게 노아의 방주가 이것밖에 없나? 십자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 있었어 요 여기? 그거 좀 진짜. 보여줄래요? 네 잠깐 그거 그예 잠깐만 예예 그거 예, 다 보세요. 넘기고 아니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십자가 있죠 이게,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저렇게 그림자 모양인데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 그 노아의 방주의 입구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실질적인 노아의 방주의 문, 문.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모든 아, 식구들이 들어간 문 이게 노아의 방주 입구의 문입니다 입구 문에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게끔 돼 있어요. 십자가가 있으니 굉장히 뭐랄까, 아 상당히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네그다음에 이제 다음 공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총회장이 언제 이제, 이제 사실은 이제 아, 테네시에 도착해가지고 그날 오전에 가서 아 이제 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왜냐면 그 왕님이 늦게 오셨군 도착하셨든요 미리 도착했고,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냐면 어, 왕님의 어, 왕님이 지금 거하시는 그 집이 맨 위에 있습니다. 청평에 보면 맨 위쪽에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중앙에 있고 전부다가 다 보입니다. 청평 전체가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다음에 산이 둘러싸 있고 왕님 바로 어, 거하시는 집 바로 밑에 호수가 이제 있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폭포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왕님 저기 이제 그 천순인가요? 천순. 천순이 되고 저 저기 이제 그 폭포에 올라가서 다 트시더라고 물을 트시니까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이 폭포를 짓는다 상당히 힘들었겠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바위들이 크고 아 굉장히 힘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기인데 그리고 옆에 바로 앞에 이제 물이 떨어지는 호수가 있는데. 이날 이제 뭐냐면 저 호수에 여기 호수가 보입니다. 이제 여기 연꽃이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작은 양이 있었대. 근데 엄청나게 빨리 지금 자라가지고 저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과 심었어요. 아 심으셨어요? 네. 근데 굉장히 조그만 양이었는데 가격 상당히 커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날 뭐냐면 왕이께서 그 테네시에서 아니 펜실베이니 오시면서. 그 천육에 있는 잉어들을 한 일곱 마리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한 거예요. 기존 여덟 마리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장 보잘것없고 제일 말은 잉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잉어 이름 이 대한민국이에요. 아. <웃음>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말랐는데 그 잉어 이름이 대한민국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근데 지금 여기 왔던 잉어들 8마리들도 사실 그렇게 빼빼 말랐었는데 영양분이 많으니까 굉장히 막 뚱뚱해진 겁니다. 굉장히 큰.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조만간 저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일본, 일본 고기 이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저 가장 배짱 마른 잉어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색깔이 굉장히 예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왕이기 대한민국에 딱 정해주시니까, 아 대한민국 잘 살아야 될 텐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8마리, 9마리, 17마리 전체가? 우리 김현영입다 근데 다 하나님. 아니, 정거를 주니까한 20번. 아. 아니, 이거 정거한 다음에 따라예 예를 들면, 저기는 우측이 가득밤을 칠해서 머리를 니까다 모여요. 예를 들고저기모인 겁니다. 어둠 마리, 아홉 예. 마리, 여러 7마리 전체가? 요 응. 근데 다안한 뒤. 저기 지금 대한민국은 안 보이네요. 지걸안한한2 0벌 아. 아니, 이런 점수 안 닿으면 예를 따 근데 거기서 잉어들도 왕님께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원래 있던 무리들하고 새로운 무리들이 와서 친하게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다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님 주위로. 다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왕님께 굉장히 오래 계셨습니다. 거기서 가끔 차를 드시면서 잉어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연근, 연뭐 연하,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결 따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보이는 요 위쪽에 이제 왕님 거하시는 거, 기게 이제 그 정자 같은 것이죠. 이제 차를 드시면서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명상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이 호수를 저기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여기다 그 물을 통해서 그 보이게 해서 밑에 밑에. 여기 그이 그그그 호수 그 가운데 섬을, 많이 만드시고 섬을 만드시고 다들 놓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만드신 예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귀한데 이제 폭포에서 이런 물이 맨 마지막에 제일 밑에 모이는데 왕국의 계획이 어떻게 하냐면 이, 포, 이 호수에다가 섬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이게 섬입니다. 이게. 섬을 만들고 이제 물이 이제 깍 차면 다리를 하나 만드신대요. 다리를. 섬하고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나무도 신고 아주 잘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축복받은 다음에 식구들이 아, 축복가정들이 저 다리를 건너가서 사진도 찍게 하고 뭐 신혼여행이 사진 찍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이제 뭐, 첫 번째는 이걸 만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갔을 때, 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테네시아 갔을 때, 우리 왕, 저, 우리 총회장님께서, 뭐, 7개월, 8개월 계시며 상당히 수고하신 여러 흔적들이 나타나고, 이 안에는 뭐냐면, 지금 이미 그김영혁 군사님하고 황분들이 전부 밭을 만들었어요. 밭을 만들었는데, 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막 상치나 근데 고추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추를 계속 가지고 엄청난 양을 다니면서 계속 된장 찍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까 말씀하셨던 유기농, 유기농 진짜로 그러니까 서로 자생하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셔가지고 전 반에 밭을 만든 겁니다. 뭐 김용이 한여덟 군데 만들었요 김용훈사님께서 계속 물 주러 다니고 그다음에 그 야채 따로다 따가지고 오시고 뭐 저기 토마토 뭐뭐뭐 뭐, 뭐, 고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가 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자, 김종석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종석 회장께서, 어, 땅을 사셨어요. 테네시아가. 땅이 약 18,000평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땅을 구입했으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아니, 훈사님이 해주셨었는데 왜 어떻게 또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까? 했더니, 아유, 그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그 협회의 그부책임자님꼭꼭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가 여기 상점에서 만났는데 여기가 슈퍼마켓 같은데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아미시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미시 아미시가 뭐냐면 아주 그 유럽에서 아주 그 오래된 종교인데 이 종교가 기독교 계통인데 아주 뭐랄까 그 그러니까 은둔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둔해서 하는 종교인데. 여러분 영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미시 종교가 영아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종교고 이 아미시가 운영하는 그 가게입니다. 상점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냐면 여기에 안 파는 게 없어요. 치즈부터 그러니까 유기농, 유기농만, 유기농 종류만 그리고 한번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그 제가 찍었는데 이게 그 종교가 운영하는 저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유기농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뭐냐면 아 아미시안 종교가 1700년대 이제 미국 유럽에서 미국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 굉장히 운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들의 예복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만 리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이 안에서 그 샌드위치를 팔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있 냐면 테네시에 있는 겁니다. 김종석 회장께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가서 저는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이게 전부 김정석 회장의 땅입니다. 땅인데 18,000명이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땅이에요. 근데 이제 집을 지금 미니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자기 딸, 아들 사이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이번에 가서 제가 너무 편했던 리게 뭐냐면 아첫 번째 뭐 이제 제가 양 사모님 댁에 머물렀지만 아 한국 협회의 산하에 있는 자동차를 이용을 했고 한국 협회에 있는 이집 우리가 구입한 집이 있지않습니까 협회가 구입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식구님들이 가시면 이 집에 여기나 이건 아니면 창고입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입다 집에서 온 이게 집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협회에서 구입한 집입니다. 식구님들 정성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올라오고 습니다 저거도 저기가 있군요. 아니 이렇게 있고 연결됐다고잖아요. 지금 집입니다. 집에 방에 3개가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여기가 뛰우스입니다실우스에서 -하우스 저쪽이 있고고요. 아 지금 차례 여기 지금 이제 이쪽이, 이쪽이 호스입니다. 호스 지금 안 보이네요. 만약에 식구님들께서 만약에 R B 그러니까 저기 운영 다니는 자동차형 주택을 구입하면 여기서 바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이쪽이, 이쪽이 집이, 이쪽이 집이, 집이 그래도, 그래도 식구들이 오면 많이 머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 정화적금 문제예요. 정화조금. 정화조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좀 낡은 집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고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집을 한번 내부를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에 청년 두 명이 머물고, 한 12명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좀 지저분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이제, 반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이게, 페인트 칠하고 밑에 다 이제, 깔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네. 이게 이제 부엌이고요. 50명 앉아서 예배해 보어요 네, 장소가 되게 큽니다. <웃음> 그 다음에 이제 방이고요. <웃음> 여기가 이제 뭐... 아, 그리고... <웃음> 그 왕님을 도우러 왔던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청년들이 아, 네 쌍이 임신을 했어요. 네쌍이 동시 임신했어요 임신을. 그래가지고 아 이제 넷쌍 임신했으니까 지금 아마 이번년도 많이 내년 초에 아마 많은 아이들이 또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K하우스가 지금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근데 제가 여기 서 사실 뭐냐면 여기 가서도 뭐 그냥 뭐 설교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한 시간 정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왜냐하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자세라든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책임 왕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영어로 한한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개도 하고 그렇게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부가 몇 상이 살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아, 미국 청년, 그 다음에 일본 청년들, 그 다음에 한국 청년들 같이 머물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살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가 필리핀, 필리핀 가정이에요. 필필 가정이에요, 필필 가정. 나머지는 이제 뭐 저기고요. 아, 일본 사람이 중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 친구 이번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 친구. 예, 그래서 아, 말씀이 끝난 후에 같이 k 서같을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아그습니다 아, 그, 그, 그, 축복받... 아, 아, 그렇습니까? 그다 네. 네. 아. 어, 아, 아,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참 여러 가지 힘든 어떤 어떤 잘 살고 잘 행동하고 매일 나가서 어 테네시에서 왕님의 일을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식사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축복식을 아, 진행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쌍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 그래도 원래 세 쌍이 계획이 됐었는데, 이제 두 쌍이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총인장 말씀하셨던, 독일, 독일적이고요. 아, 그 다음 저쪽에는 1번, 1번, 기성가정이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와서 기념사진도 찍어주셨고요. 왕님께서. 그 다음에, 아, 미국의 그 책임자들하고, 저 한국 책임자들, 그러니까 절 불러서 식사를 같이, 점심을 특별히, 하셨습니다. 그데 이때 왕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고 왕비님이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아 심각한 얘기가 뭐냐면 아 지금 그 미국에서 뭐면이고 yeah, like, uh, 어 uh, 아, 아, 아, 그래서 이제 왕빈 옆에 저가 앉았는데 왕빈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왕님께서 미국 정부로부터 세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국회의사당 난, 국회의사당에 들어, 국회의사당에 참여했던 많은 애국자들을 조사, 감시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 아버님도 덴버리 가신 이유가 사실 얼마 안 되는 아주 소액의 돈에 대한 부분에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덴버리 가셨는데 왕님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어, 지금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를 받고 있다 IRS가 굉장히 무서운 단체입니다 경찰보다 더 무서운 단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세금 그러니까 포탈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죄를 그래서 왕님을 보수에 지금, 보수산체에서 굉장히 이제 왕님이 부상되고 있고 굉장히 두려운 존재니까 미 정부에서 지금 엄청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왕비님이 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왕님께 기도를, 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왕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 여러가지 상황이 미국 그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지금 우파들의 보수 단체들의 장들을 어떻게든 잡아들이려고 그리고 차기 선거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어, 왕님을 조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Yeah. 네, 다음 사진 아,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 다음 응. 사진 넘기 네. 그러니까 진짜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들은 아버님께서 얼마나 그 공산주의 싸우면서 세계 네. 고개 구했는지 정말 음. 아는 것 같아요. 아 일본 지 v 왕송을 증명하고 왕비다 그러니까 왕님께서 네. 아버님께서 용산당에서 왕상의... 왕상의... <목소리>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느냐 얼마나 싸우셨겠느냐 <목소리> <쓰셨겠구나>. 이런 <웃음> 얘기를 하시는 걸 깨달았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네. 안 네. 안안 사실은 도 아버님 왕계셨으면 용산당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달라스로 와서, 달라스에서, 어, 박종회장님께서 꼭그 예배를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가족인데요. 딸, 딸 부부입니다. 근데 딸 부부인데 사실은 뭐 저기, 어, 박종회장님이 자기가 왕님 쪽에 와, 우더라도 딸과 사이에게 어, 왕님과 아버님의 설명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갖고 제가 간 상황에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아까 이 천성경 읽은 내용을 가지고 어, 네 말을 하고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상당히 아마, 아, 그, 제가 그러면서 이제 가족하고 딸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어, 뭐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가족분이, 어,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왕님께, 아니, 하나님께 가장 고마운 게 뭐냐 했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가족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사이는 뭐냐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어, 건강히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사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이는 교회 사람이 아니, 아니죠. 사실은 일반 사회 사람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사이가 굉장히 아주, 그, 어, 잘하는 분이더라고요. 이 사이가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부족한 아마 아버님과 왕님을 알릴 수 있고, 연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 박정호 회장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너무나 막, 뭐, 막그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어떤 등간에. 그리고 이제, 그딸 집에, 딸 장사하는 일시 집안인데, 저는 사실은, 일식집의 에뭐일식집 이미지가 조그만 일식집이라고 했는데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가게가. 굉장히 크고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있고 그리고 이게 음식을 얼마나 많이 차려주는지 그냥 뭐뭐 뭐 그냥 우리 저 진영이는 신났죠. 뭐 엄청나게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너무나 많은 걸 차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보여 드려야 되느냐 이거 안 보여 드려야 되느냐. 예. 그래서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딸 가족과 그다음에 하나가 되어서 많은 교류를 했고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아또 다른 앞 앞전에 집 사진인데 여기 역시 그 앞에 이견제 이제 아까 말씀 1번 그다음에 베트남 가정입니다. 베트남 가정인데 역시 박총장 댁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제 한 달에 뭐 이전에는 이제 뭐 매주 예배를 받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일을 본다래요. 아 자식 자녀들이 네 명이에요. 네 명인데 자녀들이 테네시에 있다가 전부 부부가 테네시에 있다가 아, 텍사스의 왕이 옮기신 날에 텍사스 옮겼는데 아주 또 그리고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욕 호텔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두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너무 궁금해요. 말씀이 고픈 겁니다. 왕님의 일정이나 한국 일정이나 뭐 일본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들어보지 못 자기 참석을 못했으니까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일정을 같이 했으니까 왕님, 그 다음에 일본의 일정, 일본의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했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림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번예배 봤어요. 달라스에서.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바로 자유반석 캠프입니다, 텍사스에. 저희도 이제 여기서 뭐 사실 저희 반석급에 가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오는데 갔더니 여기 벌써 다른 미국 식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잘 아는 노엘이라고 하는 식구 아시죠? 이분 아시죠? 국진님 네, 네. 그 회사에 있던 분이고. 변기원 아, 그, 경호하던 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드라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 자동차입니다. 여기 지 검은색이. 그래서, 이게 봤더니, 일본 여자분 한 분, 그 다음에, 미국 식구 두 분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점심을, 뭐, 점심 우리가 저분들 계획하고 진행한 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여기 보이는 친구가 테드란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노예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아 노예라고 하는 저신수염의 책임자가 자유반석 캠프의 새로운 매니저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미리 체크차 와가지고 11월 달에 완전히 온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아, 너무나 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쉽게 말하면 만나러 간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분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물이 어 저기 말랐더라고요.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보트를 왕님이 테네시로 가져갔습니다. 네, 보트를 예, 가져가셔가지고 여기가 보트가 여기는 보트를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가지고 테네시에서 낚시 를 나가시고 조만간에 여기 다시 오시겠다 왕님 오시겠다고 일하셨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어, 오랜만에 갚는 우리 자유반석 캠프가 너무 아름답고 나중에 식구님들도 어, 가셨다가 제가 돌아본 코스를 꼭 돌아보시고 올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영생을 이한 삶에서 이 천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생에 가는 것은 아 하루하루의 생활을 연결시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인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한번 몰아가서잘 사는 게 아니 자기 잘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왕님 이 얘기하셨던 그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베푸는 것이고 자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이 삶이 하루하루 연결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기 연계할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식구님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천력 13년, 천력 9월 24, 28일, 2022년 10월 23일, 사랑하는 하님 아버지, 천진 참보님, 이대왕이가 3대 왕권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깊은 감사, 감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천성경의 말씀처럼 아버지, 나의 생활이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지고 하루하루에 나의 생활이, 뜻깊은 생활이 연계를 가는 아버지 기반임을 아버님께서는 천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이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열어주시는 것 자체 감사하고 저희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 감사하고 저희들이 육상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이번에 미국의 1014 철장 축제를 가물어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루하루 생활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만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버지 참아버님과 이대왕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정을 통해서 아버지 얼마나 제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한지를 아버지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이렇게 참아버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일생에 93성상을 사시면서 아버님의 개인적인 시간은 일절 가져보신 적이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오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시고자 노력하셨던 아버지 참 아버님의 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지금 이대왕님은 아버지 참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서 참아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버지 주야를 막론하시고 아버지 미국에서 아이고 일본에서 한국에서의 아버지 모든 섬리조정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불철주와 노력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번에 1014 아버지 이 철장축제 아버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가지 못한 그런 자리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아버지 왕님께서는 한국 식구님들과 일본 식구님들이 너무나 그리, 그립다고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많이 가서 아버지 진심으로 왕님의 아버지 그 행사에 아버지 저희들이 응원해드리고 아버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한 연고로 그렇게 하지 못함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아버지 아버지 직구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임을 저희들이 알게 되옵나이다. 지금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공산주의가되고 그전 세계가 아버지 공산주의 되고 미국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이런 가운데 아버지 참아버님께서 대신자국의 상속자 이대 왕님을 보내셔서 가서 아버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땅 가운데 뿌리 꺾고 사탄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는 그섬리의 나가심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왕님께서 이 한국에 오셔서 그 일본에 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전파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공산주의가 없고 공산주의가 체결되고 일본이 공산주의가 체결되는 그런 아버지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희들 믿고 있어옵나이다 아버지 진실을 저희들 기도 드려오니 아버지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 해가는 작은 행동들 저희들 해가는 작은 실천들 이것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바꾸고 아버지 미국을 바꾸고 전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아버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말이다 아버지 지난 15일 이 부족한 소자를 아버지 1714 축제에 보내시고 아버지 자그나마 아버지 일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내년에는 많은 일본 식구들과 한국 식구들이 아버지 저 왕님 곁으로 가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1 7 1 4 성공적인 더 아버지 세계적인 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장소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아버지 식구들 어느 처소으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가 있어야 없나이까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가 있어야 없나이까 가족에 가족 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가 있어야 없나이까 아버지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이들을 이렇게 세우시사 저희들 함께 나가게 할수 있는 저희들 식구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아버님, 만이 홀로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함께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의 가정, 김병규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드리고 축원할 수 압니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